이념맨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감옥에 갇혔는데요 앞에 어, 교도관님께서 옷보를 받고 정신을 못 차리세요 여긴 도대체 무슨 교도소인거야 으악 오빠 음. 아. 저어 어, 어, 이럴수가 여기 교도소는 여자 교도관만 있는 그런 곳이었나봐요 으 안녕 조금미 귀여워래 데스키스 자 이렇게 여노교도 교도노관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서 탈출해야만 해요 좀... <웃음> 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여기서 탈출해야돼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는 것 같은데 <웃음> 케이크가 아주 맛있겠군 내가 음, 먹어버릴까? 케이크 맛있다 케이크 내가 먹어버릴까? 안돼요! 이거 내거야 케이크는! 어! 어 잠깐만 케이크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아니 이건 숟가락! 그래 이 숟가락으로 저 여절 교도관에 따돌린 다음에 음. 나가는 거야.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거야! 축축축 이렇게 도망쳐야 돼! 음? 쫓아온다! <웃음> 도망쳐! 아 멍청한 교도관데 또못 쫓아오는구만 나 혼자 멀리멀리 멀리 도망쳐야지 오! 날 기다리고 있었었어 오! 어. 거기서 오! 어. 아, 쫓아온다! 어. 어. 도망쳐야돼! 도망쳐야돼! 어. 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음, 오! 도망했어. 뽀뽀 음, 어, 주겠어, 뽀뽀 해줄 거야. 자, 쫓아라, 뭐 쫓아가 보시죠. 여기서 난 타로 할 거니까. 오, 무서워. 아니, 남자 교도관들이 왜다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뽀뽀를 당해서 그런가? 그건 바로 나, 나 입술 천재 김여를 만났기 때문이지. 오, 못 보다 고맙다, 도망자. 하고 갈 거야. 뽀뽀하는꼭 피야, 해만해거기서내 나가. 뽀뽀 뽀뽀 뽀뽀 해줄거예오뽀뽀큼큼피해해야한한아이러지마이요지마세쪽아쪽이러지 마세요. 아, 마세요. 뽀뽀하지 마세요. 쪽으로이쪽이쪽 아, 아, 입술이 멈추지 않는 걸, 죠? 아, 이럴 수가. 역시 내가 잘 생겨서 이 감옥에 갇힌 게 분명해. 난 나보다 큰 사람은 매력이 없더라 당연한 쪼? 거 아니야? 그만 뽀뽀해 음, 싫은데, 죠? 아, 아니 키가 커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야? <웃음> 나도 왔다. 죠. <웃음> <쪼? 웃음> 자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요 어 저랑 좋아 데이, 저랑 데이트 하는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 무궁화! 날 속지 않는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허허허 <웃음> <웃음> 제비습니다아 아, 거야. 거야. 뭐지? 아. 망쳐 어, 뭐지? 잘못 봤나? 아, 음, <웃음> 음, 쪼? 야, 쪼? 가세요, 여기 화장실이고만. 여기. 여기! 음 여기 남자 쪼? 화장실이에요! 음... 쩝! 아... 이러지 마세요 음... 쩝! 음... 쩝! 쩝! 쩝! 쩝! 공포의 뽀뽀머신 간다! 피하기? 괴물들이 쫓아온다고! 이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요 뽀뽀는 조.. 어 뽀뽀는 n p o 뭐야 뒤에? 어 p o n 니니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몰라. p o 일어나니까 갑자기 여기로 있는 거 있지? 아이고. 아무래도 저 뒤에 뽀뽀 괴물이 쫓아오고 있거든. p o n 줄게 도망쳐.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o p 아이 내 정신이 잠깐 미상일쳤네봐 아이 뭐, 아, 잠깐 내 몸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 뭐가 헐이저 이+ 트로피는 뭐야 응 도망쳐 저뭐게드기 좀까지 갔지 저 뭐야 헐 응. 저기 교도관이 예쁘다 응, 응, 맛있다. 내가 치킨 바주카를 쏴서 배를 터쳐서 죽였어 탈출해야돼 이 핑크 감옥에서 반드시 탈출하겠어 이 감옥은 여자밖에 없는것 같은데? 여자 교도관 밖에? 자 뭐지 여기는 또? 오! 헐! 여기 남자들만 가두는 저도 소 안에 실험실이 있어요! 남자들만 실험하고 있어! 분명 나도 잡아가지고 실험하고 말거야 어! 음. 아, 여기서 나가야 돼!!!!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거야 홀! 홀! 홀! 홀! 이거 어떻게 가야? 이거? 아, 아 알겠어, 여배나. 주변에 있는 이걸 부시면 돼. 아, 니야 이거 점프해서 가는 것 같아, 여기. 뒤쪽이야. 이건 뭐지? 물이다, 물! 물, 물을 로봇에 뿌리면 고장나게 돼 있지. 어, 됐다! 열쇠 같은 게, 어, 뭐야.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여기다, 아. 아니? 어! 어? 경찰관이다! 어이 아, 근데 나한테 뭔가 를 알려주고 싶은 게 있나봐. 여기 이걸 먹고 달리면 된다, 단 아, 아가. 아 이렇게 착할 수가? 어? 내가 신나는 레이스. 거기서요. 아 무서워. 으음 아 무서워. 으음 어디 이런 수가? 와. 오오오오오오 아니 뭔데 잡히든줄 알았어. 히이! 야오 뭐야~ 와 진짜 뭐야 방금 열쇠를 획득해. 아 숟가락이다. 이거 땅 파고 나가는 거네. 자, 그래 나가요. 그래, 나가자꾸나. 이거 제 편인가요? 왜 계속 따라오시죠? 저 어, 지켜주기 위한 사입니다 일단 오케이 열쇠 여기있다 오, 열쇠 여기있구나 리아야 빨리 와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 여기는 보통 감옥은 아니라고 여기는 늙졌어 여... 양현씨 날 피하지 말아요 애가 <웃음> 여기 괴물 같은 게 있나봐 무서워 죽겠어 밖으로 나왔다 밖에 뭐지? 아니! 경찰들이 키우는 군견이야! 으아아아 강아지들은 어... 쩍으아아 귀엽긴 한데 <웃음> 자동차를 타고 탈출할꺼암! 오케이 okay. 엄마 있으면 탈옥할 수 있어 곧따오고 있다고 뭐야 이건 왜 울고있지? 저기 왜 울고 계세요? 오우 어, 처치해! 처치 싸워야 돼 싸워야 돼으 흡! 오빠 여기 좀더 오래 있도록 해! 약점이 어디야 피가 안 달아 아피 다는구나 이건봐 아피 <웃음> 어 이겼다 도망쳐 안돼 오빠 가지마 오빠 헬기다난 살았어 이런 쟁쟁. 자 있어라 돼. 이 이상한 감옥아 돌아와 와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야. 저 이상아가 못생긴 아줌마한테 장가 갈 뻔했어. 됐다 깼습니다. 와 깼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어 뭐야 머리 도낄수 있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